네네 74번째 리뷰 짠 핫해 핫해 중자 당면 번 리뷰를 도와줄 하이영입니다 하이하이 엽떡에 먹는게 제일 베이직하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끓여왔습니다 헐 대박 대통기간만이주 드디어, 드디어,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! 짠! 음! 음! 어, 식감 장난 아니다. 뭐래? 한 번도 안 먹어본 그런, 데 떡같이 생겼는데, 음. 떡 느낌은 하나도 아니야. 진짜 음. 완전 반전. 식감으로 따졌을 때, 떡의 식감보단 질리식감이 가 강한 것 같아. 느끼해? 응. 당면 느낌? 음. 느낌? 음.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. 당면 약간 많이 먹면 질리잖아. 음. 당면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음식 아니고서야 간이나 이런 게 정말 안 맞을 것 같은 상지는 음. 거예요 맞아맞아 음. 맞아. 이걸로 만약 잡채하면은 아... 아. <웃음> 부모자 <웃음> 두꺼운 중국당면이 굉장히 핫했는데 그거만큼 핫해질 것 같아요 먹어볼 만하다 음. 중국당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하다 어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당면값보다 배송비가더 드는 함정 있거든요 <웃음> 그걸 감수하면서 살만할까 했는데 당면과는 너무나 다른 색다른 식감이어서 친구들이랑 한번 공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안녕~~ 하이형은 부모자 알고 있었나요? 어? 요즘 제일 핫한 당면 아닌가요? 이렇게 대본 같아 <웃음> 너가 왜 그렇게 이걸 리뷰하자고 했는지 알것 같다 기대에 만족하는군요 어.